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 세과시 광장정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이라는 두 광장의 열기로 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탄핵하고 내려와라 검찰을 개혁하라. 양진영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문재인 대 반문재인 대통령 쪽으로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세워가시죠. 불행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2016년 말과 17년 초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정권 부정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퇴조했죠 문재인 대통령 촛불정권 취임했습니다.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진거같이 인 5개월 뒤에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탄하고 조국 장관을 부속감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1 1를 찬반을 떠나서 국민들의 심화되는 갈등 원당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광화문광장 서초동광장에 모이신 분들 심정은 납니다. 만는 멈추시고 300명 대기구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밤새워 총론을 벌이고 자신 아니면 최선 제3의결 서드웨이를 모색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요 광장의 이 세과시에 대해서. 극단적 분열은 망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광장 정치는 사실 어찌 보면 직접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초기당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5천만 인구가 모든 걸할수 없는 거지요 대신 맡겼던 대기구 국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십시오. 이처럼 뜨거운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바쁜 와중에 생업을, 생업을 놓으시고 광장에 모이신 일이 원탕 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새우등 터집니다. IF, OECD, 한국의 경제를 걱정해서 1% 흥량을 걱정해서 재정 확장을 하고 주교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북한의 골고루공과처럼 튀는 역할, 북미대화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골이 깊어지면 더더욱 어려운 척이 됩니다. 이제라도. 광장 격투를접어냅니다 2500년 전, 공자선생께서는 집기 양단, 극우와 극자 피하고 중동, 중용 지도를 택함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컨센스를 모하기를 이미 당부했습니다. 드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